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요, 상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소매 기장이 길고, 어깨가 크고, 뒤풍이 이렇게 큽니다. 소매 기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5cm, 5cm, 5cm 잡았을 때 10cm가 이렇게 크다는 느낌에요한 번에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뒤풍도 이렇게 줄이는 것도 뒤풍으로만 다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진동선 있죠. 진동 아래선에서 원래는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 다트를 잡아버리겠습니다 지 다트를 잡고 앞판은 이쪽에는 다트를 잡아서 앞판은 줄이지 않고 뒤판 쪽으로 줄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뒤판을 똑같이 줄이고요 이판 줄이는데 이게 굉장히 줄이는 게 난이도가 있어요 사이드를 줄이는데 품 이렇게 줄이는데 사이드도 이만큼 줄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을 거고요 사이드 오는거 기장이 이렇게 커요. 주머니 선하고, 이 선이, 이 선하고, 이 선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주머니를 올라가면은, 폼이 안 나요. 근데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커요. 주머니 선하고, 이 선이, 이 선하고, 이 선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주머니를 올라가면은, 폼이 안 나요. 근데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이잖아요. 조금 덜 줄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바라서 맞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이드 줄이는 거. 이 사이드 줄이는 게 누구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거은 그 어깨 줄이는 거, 소에이로 줄이는 거, 통 줄이는 거.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 작업을 한번 해봐,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박아 왔습니다. 개싱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마라. 여기가 빼주고요 이렇게 남아버리면 밑에서 하는서딱 받쳐줘야만이 여기 딱 했을 때 이게 자크를 하죠. 개싱이 밀려가지고 몸판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을 보면 아무래 줄였잖아요. 여기에서 6인치 줄였고요 뒤판 쪽으로 반인치 정도? 1인치반 정도를 그렸어요 근데 14분의 3 나갑니다. 14분의 3. 아머리 여기에 맞춰서 소매를 만들면 되겠죠. 이산에서 8분의 3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럼 넣어줘요. 5인치 반, 5인치 4분의 3. 소매통이 6인치 반이었잖아요. 그만큼 잘라내면 됩니다. 너무 크잖아요. 지금. 저 위에는 잘라내면 안되고 여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밑에만 우리가 아무의 상등을 1인치 반 정도 줄였잖아요 1인치 반만큼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1인치 1인치 반 시접 빼고 1인치 반 정도 이 정도 줄였잖아요. 조금 더 줄였나요? 이 정도 줄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장을, 여기에서 기장을 1인치 8분의 1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맞췄잖아요. 이 양복은 좀 재단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하는 방법이 옷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패턴 뜨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가 솜산이에요 지금 표시했던데가 솜산이고요 지금 1인치 8분의 1을 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인치 8분의 1을 명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솜산에서 1인치 8분의 1 자라지 나가는 거죠. 1인치 8분의 1. 를댈때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되고요. 거기 대접고. 이게 소미산이고요 그냥 아무홀 자를 댈 때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앞쪽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앞쪽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 됐죠 뭐이렇게 됐으면은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섬의 산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섬의 가너 크잖아요 지금 with y o e 춤인데도 이게 옷이 이렇습니다 아, 춤인데도 옷이 우아가 너무 진짜요. 맞잖아요, 진짜. 맞잖아, 진짜. 그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으면은 이 곡선이 이 곡선이 나와야 암홀 곡선이 계드랑이 밑에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는 이렇게 양이 많으면은 채예요 삐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팍 하는 이용 안 됩니다 지금 선에 사진이잖아요 3등분에서 여기는 파카리는 좀 많이 주고요 이기는 한번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날 봤습니다 이지가 넓은 쪽, 이 쪽이 앞으로 오게. 수록 많이 잡아줍니다. 최대한 들어가는 데까지 잡아줍니다. 겹치지않게 그냥 들어가 는데 까지 많이 늦어 마무리 1 4분의3 됐습니다 1 4분의 3, 11 정도 되는데 약간 크잖아요 이정도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박을때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야 이렇게 되야 되 저희 스가 반. 처음 이렇게 되야 됩니다. 지금 다가가고. 이렇게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 소매가. 여유가 없으면 소에가 당깁니다. 넓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넓잖아요. 이쪽으로 밖으로 내려놓고.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되겠죠, 반듯하게. 우라가 안에서 겹치면 안 되니까요. 한대더 넣고, 이쪽을 턱에다 내리세요. 그러면 얘가 아이고니붙도 괜찮잖아요. 처음 소매. 지금 소매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소매산끼이 표시를 했습니다. 소매산 표시하고 표시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고. 해보고 소매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이동산이 한 1인치 정도 됐는데 이산하고 소매 이동산하고 맞아야 되는 이렇게 이동산 그래야 이 돌아가는 곡선이 맞거든요 재단할 때에 암홀자를 대고 재단하면서 이 이동선에다 대고 암홀자를 대고 재단돼 있어요 이 이동선하고 얘가 으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안 맞으면 은 옷이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복이딱 맞아야 돼. 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을 잡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가 이점만 주의를 하면은 손에 닿는 것은 아무 과제도 없습니다. 쉽습니다. 네. 여기만 딱 정확하게 봐가지고요이 부분은 나머지는 파카위에서 위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부분으로 들어갈거죠, 가까이 렇게 그래서 이제 뒤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 정도는 지금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좀 여기가 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마치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클 경우는 이걸 좀 접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그래서 소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매를. 제대로 떨어졌나요? 소매를 지금 띄워봤잖아요. 띄워봤는데 대충 띄워놓고 는데이 곡선이, 이 곡선이 정확하게 나와줬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치벅치벅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나머지는 여기 손의 산 쪽에 다 넣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요점은 몸의이동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탁하카 들어가면 전혀 안된다고 여기는 조금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요. 네, 바늘을 꽂아놓고 가면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접어줘도 됩니다. 밑에 지는 당겨주고요. 지금 박은 선 있잖아요. 박은 선에 이노로갈 끝이 여기에다 그립니다. 지금 크잖아요. 이 정도는 섬에서 하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볼까요? 이거 이제 노루발 이렇게 떨어져도 돼요? 이렇게 생각 보면은 손해상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가 손해산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추면 되겠죠 여기, 소매, 노르바를 틀어줬다가 놓으면 됩니다. 잡고, 노르바를 어줬다가놓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는 파카링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약간만 들어가면 되는데, 소매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노르바를 한번 어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잡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서 한 번만 더. 이게 열추 맞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죠 약간 이만 더 넣어 주면 된고 이쪽에다. 근데 밑에 쪽에 더 넣어 주면 안, 안 되고. 밑에 쪽에다 넣으면 안 되고. 네, 고추 맞춰지니? 그냥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곡선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약간 좀 나온다든지요. 그대로 곡선을 가대로가고 있습니다. 솜이 아주 잘 달렸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달아졌죠? 여기다가 패드를 잡아줍니다. 패드를 이렇게 가야겠죠 뒤쪽으로 가운데선을 맞춰서 앞쪽으로 1cm만 앞쪽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박은선 그대로 그 위에다가 박아줘야 돼요. 지금 이거 박았잖아요. 이 박은선 위에다가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릴 때에 딱 달리면 흐르지, 내가 고, 좋습니다. 시접을 일정하게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손으로 다 떠줘야 되잖아요. 손으로 끌리면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그럼 이제 쪽에서 봤을 때, 소매의 설는 이동선이 한 6인치 되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선을 한 1인치 정도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 놓고요 땡기지 마라 그랬죠 그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이건 타카링 많이 들어간다든가 땡겨진다든가 이 곡선이 위아래가 안 만든다든가 그러면 은이 소매, 소매가 안 놓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박하링을 줘야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매가 적어야지 박하링을 잡을 때 많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좀 당겨주면서 당겨야만 맞춰서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쪽에는 넣는 데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남으면 이쪽에도 아까 접어넣었으니까 그만큼 접어넣어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파카리를 많이 넣어주면 손에 옵니다 지금 이제는 약간 땡기면 돼요. 쪽은 여기에서, 반대쪽은 또 뒤집어서. 이렇게 곡선을 잘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야만 나중에 가리 때에 제대로 다 해줘요 항상 여기에도 제일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넣을 때는 여기서 았잖아요 여기서 넣어주고 여기서 빼주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서 치면서 빼 주면서 빼주면서.